어, 오늘 116문 예, 혹시 받으셨나요? 다 뒤에 있습니다 116문 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기도는 왜 필요한가 이전에 누가 하는가 이게 앞서서 사실은 116문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니까 아, 이 기도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예, 있어서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런 거죠 예, 필요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쉬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주부터 아주 쉬워졌어요 <웃음> 아,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어,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연합된 자는 어, 성령으로 살아난 자예요. 중생을 말하죠. 그리고 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회개와 믿음, 회심을 늘 이루어가는 자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전향수예요. 그 방향이 분명히 남쪽이냐 북쪽이냐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전향한 음,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자기라는 중심에서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내 기쁨과 내 영광과 내 만족이라는 것에 최고의 행복을 두었던 에, 그런 존재에서 어디에, 어디에로? 어디에로 갈까요? 나에서 당신에게로? <웃음> 당신님, 음,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늘 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당신님, 하나님에게로 전향한 거죠 나의 작은 삶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향한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구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좋아진 자죠 예, 이전에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는 라 것은 라이크가 아니라 러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필요 때문에 좋아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러브하는 인생이 된 거죠 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죽어서 음,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를 당장 떠나겠다 그래 그리고 주님이 지옥에 있으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발걸음을 옮기겠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아,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어디에 맞췄는가 장소에 맞춘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 구원이 옮겨져 있구나. 구원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다르구나. 이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구원받은자가 느끼는 당연한 필요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니까 기도는 당연한 필요인 거예요 구원 받고 나면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아, 그래서 찰스 하치 목사님은 어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은혜의 반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기도 이렇게 또 성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는요 기도를 은혜의 결과물로 소개해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결과물로 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으로 은혜의 결과물로 얻게 된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가 우리 그 김홍전 그 신학 그 박사죠. 중생자의 삶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분은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오늘 116문을 다시 한번 예,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기도가 왜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답인데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첫째 첫째 뭐예요 효준 크게 한번 읽어봐요 네 제가 따, 예, 거기까지 딴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음,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네.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구조가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어, 나눴어요. 1부가 뭐였죠? 1부가 어, 어,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어, 다뤄요. 그리고 2부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어요 그리고 3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지금 3부인데 산부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합니다. 특별히 3부 속에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십계명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아, 이것은 감사로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감사를 얘기할 때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감사는 대체 어떤 감사일까요? 하이델베르크가 지금 이렇게 쭉 논지를 따라서 설명하는 것은 이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와 뭘 해서 응답받는 문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이부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쭉 그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지금 얘기할 때는 개인의 신앙의 그 어떤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조,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요 누구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누구만이 범사에 어떤 일을 닥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사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이 사실이 나를 확 휘어잡고 이것이 나의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환경이 풀려지는 것 같고 문제가 좀 축소되어져서 기미가 보이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맞닥뜨리는 이 상황이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이 구원의 사실로 그 문제를 만나니까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편 50편을 가보겠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21절, 23절 함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예배가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감사의 마음 있는 예배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 뭔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그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부인할까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단지 이들에게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는 이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형식적으로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어, 이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 압제를 당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당하는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짐승 받아, 바치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만 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있는 문제에 대한 마음의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14절 보세요. 10편 50편 14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네,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으로 어, 하지 말고. 그러면서 쫓아오는 말씀이 뭐예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음. 환란에 뜻을 두신 하나님.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환란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마르틴 루터가 그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면 마기도 행동에 들어간다 환란을 누가 당하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환란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예요. 마귀는요. 이 환란 속에서 환란에 사로잡히게 하죠. 환란만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하죠.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못 보게 하죠 불평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냐고 하죠 환란의 뜻을 두신 하나님께 그 환란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이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죠 그때 내가 너를 건질 건데 이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걸 누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백성, 교회인 우리를 마음으로 감사 예배하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여삐 거기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세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고요. 환란 날에 나는 기도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환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최고로 대우하신다. 환란 중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내버려두는 교회를 다니고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무 문제도 나에게 태클이 없다. 아무런 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께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냥 이스라 마나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대우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닥치는 환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만났습니다 이 환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만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느끼십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환란을 던질 때 기도하지 않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란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 하나님의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그런 기도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도고 기도하듯이 그냥 그 누구 밥 사주듯이 너무 쉽게 기도를 이해해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고 답 답을 찾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몸부림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못 느껴 그리스도인이래 그런데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기르... 그리스도인이래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조그만 환란을 던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 예배 안 해. 이러, 이렇게 나올 텐데.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대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여쭈어 볼게요. 기도 안 해도 하루 세끼 먹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면 하루 세끼 먹을 수 없는 사람 중.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이, 요즘 누가, 하루 세 끼를 기도하고 먹어요. 그러죠? 어? 여러분, 우리 최동명 성도님은요, 밥못 먹었어요. 어?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진짜, 공중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좋았던 건강인데,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믿음 좋아지도록 제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웃음> 하루 새끼를 기도 안 하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나는 이 믿음이 이게 그냥 우음 믿음 같아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 그냥 이 하루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너무 그냥 뭐 그냥 편안한 일상 같죠? 그냥 되어진 것 같죠?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붙드시고 나의 죽음을 스쳐 지나가는 온갖 차들 속에서 온갖 벌어지는 모든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하루를 살게 하셨죠 근데이 하루를 우리는 전혀 아무런 감각 없이 믿음 없이 기도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이유 오늘 하루를 왜 살게 해주셨는지 이유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죠 오늘 죽을 거예요 저녁에 자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잠을 즐고 내일 혹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셔야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의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 감흥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느끼죠.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 받은 거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도? 그래요 빌리포스 1장 29절이잖아요 고난도 받게 합 여러분 하루 새끼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씩씩하게 먹고 살고 막 했던 자에 나에게 일상을 딱 하나님이 붙들고 너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목구멍으로 밥안 넘어가 라고 했을 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 직전까지 가서 그때 우리 안에 얻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은 허락받았구나. 오늘의 이 생명도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의 목적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절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보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또한 우리 116문 그 답을 한번 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리스도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에 대한 두 번째 답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성령 하나님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조금 그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은혜와 성신에 대하여 세 개의 동사가 지금 걸려 있어요 어, 여기 예, 은혜와 성신에 대해 첫 번째 걸려 있는 동사가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신다 라는 것에게 세 가지 동사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이렇게 딱딱 끊지 않고 연결시킨 것은 그리스인에게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어, 은혜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풍요 속에서 있는지를 이렇게 더 깊이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 잘 보세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일단 구해야 한다라고 쉬지 않고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돼요? 받았으면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서 받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여기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이 주시기, 하나님께서 더 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구한 자가 받아요. 받은 자가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풍성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기도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어, 제가 여기서 교리 하나를 다룰게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이 그 이미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된다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어, 인간의, 에, 그, 어떠함, 인간의, 에, 뭐, 반대나 인간의, 뭐, 에, 그, 어떠함에 하나님의 작정이 변개되거나 작정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결정하심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성도의,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한 거예요. 뭐 이런 말, 이, 이, 이 그러니까 이게 교리라고요. 웨스민스터에서 가르쳐 주는 교리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제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에, 그 본질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그, 그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내재적 삼위일체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성경에서 드러내신 게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그냥 알잖아요, 우리 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설명할 때 경륜적 삼위일체를 하신다. 그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에 그리스도인 성도를 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그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막 그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이 어지러우셔서 이렇게 A를 하려고 했다가 어지러우니까 그래 B로 바꾸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막 흔들며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보좌는 흔든다고 흔들려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재태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거, 그거 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도록.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독교 신앙의 중생한 자의 기도는요. 달라요. 다릅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필요성은 자기 소원 성취 절대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오직 구하는 거예요. 왜요?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끼워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견곡케 하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환란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이에요. 저들은 우연이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이 불어닥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 속에서 누릴 그 믿음을 견고케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갈 곳도 그곳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놓을 곳도 그곳이고요. 우리는 가고야 말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부분을 다루시고 일하세요. 기독교의 기도의 출발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 타종교 불교를 위시해서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다 자기에게서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 사람에게서 출발되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이 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필요를 아래는 거 있잖아요. 뭐 일용할 양식을 뭐 그하고 뭐 이런 거. 예, 그 간구죠. 하나님께 있는 기도의 한 측면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간구는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필요예요. 하나님과 별도로 나는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만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돈이 필요하네요.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네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뻔뻔스럽지만 당당하고 괘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아듣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절절절절 매서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하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 뭔데 장로인데 그래도 이런 문제쯤은 없어야 되지 않고 뭐 절절절절 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이 목적됐는지를 분명히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기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구하는데 왜 절절매요. 당당해야죠.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이기적인 걸 자기 종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기도도 하기도 민망스럽고 하고 일어나서 폭삭 어프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주겠다 싶고 아니잖아요. 기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로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사로 있어요. 그래서 감사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감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며, 감사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이유도 이것이 목적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도록. 여러분의 성도 그리스도인에서의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결과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이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자연인은 자신을 위한 삶에 충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숨을 빼앗긴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기를 포기하고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중생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기도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하, 여러분과 저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만이 할수 있어요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시간 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여생 속에서도 이 복된 기도의 삶이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귀한 축복,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며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셨던 이 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곳에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복됨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귀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사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에 참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결과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호흡하며 교통할 수 있는 이 귀한 기도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기도를 마음껏 이곳에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극치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목해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러내시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